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저는 그동안 옷장에 잘 모셔둔 구스다운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야간낚시를 즐기는 걸 보면 제주는 아직 많이 추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밤바람이 많이 차가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겨울 추위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충전식 손난로와 휴대용 배터리로 사용 가능한 발열 담요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보통 히터를 사용하지만 히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인데요 손난로와 담요가 없으면 한겨울에는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충전식 손날로는 굉장히 미지근한 느낌이었는데요 역시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요즘 제품은 완전히 다르네요 우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합니다 예쁜 펜시 제품처럼 보이고요 손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제품을 보면 LED 창이 보이는데요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진짜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손난로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USB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다른 제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손난로가 필요 없을 때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었다면 아주 완벽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의 용량은 9000mAh 인데요 이 제품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5400mAh 고 가장 비싼 제품은 13500mAh 인데요 가격 차이가 6000원 정도라 용량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40도 50도 60도 이렇게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옆에 있는 버튼을 두번 누르면 현재 남은 배터리 용량이 표시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제품이 켜집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온도 설정이 변경됩니다 온도가 조절되는 건 아주 괜찮은 장점인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제품을 켜자마자 바로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핫팩을 사용하면 흔들고 문지르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간단하게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40도는 미지근할 것 같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온도 인데요. 운전대 히터를 켰을 때 느껴지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0도는 생각보다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진짜 추울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60도는 정말 많이 뜨겁습니다. 저온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온도인데요. 손이 정말 땡땡 얼었을 때나 온열찜질이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이 제품은 사용 가능 시간도 중요한데요 40도로 사용하면 대략 9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60도로 사용하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것도 좋긴 하지만 평소에는 40도에 맞춰두고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드는 불안감이 있죠 핸드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도 터진다고 하는데 열까지 나는 제품이면 그 위험성이 더 크겠죠 이 제품은 다행히 폭파 방지, 누전 방지가 되어 있고 오중 보호 장치가 있어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겨울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제품은 캠핑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스키장도 오픈했다고 하는데 스키장에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간 낚시를 할때 가지고 나가는데요. 4 0도로 설정해서 주머니에 넣고 사용했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완전 강추입니다. 핫팩이 저렴하긴 하지만 잠깐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제품이라 환경에는 별로 좋지 않죠. 핫팩보다는 이런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환경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난로 제품에 보조배터리 기능이 있어서 보조배터리로 사용 가능한 발열 담요가 완전 세트로 딱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도 함께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소재를 극세사라고 하죠 포근하면서도 부들부들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담요를 덮으면 발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딱입니다 상체는 구스다운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한데요 하체는 내복을 입어도 시린 느낌이 들죠 이 담요는 하체가 모두 제대로 커버되는 사이즈입니다 제 다리가 짧아서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키가 큰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문제는 발열 기능인데요 발열 담요하면 전기 담요의 느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전기 담요 느낌과 비슷하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은 발열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따뜻해지기는 하는데요 진짜 동전 사이즈 정도의 작은 부분만 따뜻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만 이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른 발열 담요도 살펴봤는데요 상품평이 대부분 악플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 발열 담요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괜찮을까 싶어서 다른 제품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전원 코드 시거 잭 그리고 USB 코드 이렇게 세 종류의 전원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원과 USB로 연결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요 사이즈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반으로 접으면 방석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다리가 덮어지기는 하지만 감싸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리 앞부분 위주로 커버가 된다고 할수 있죠 그래도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온도는 3단계로 조절되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해서 usb 코드를 꽂아 봤는데요 발열되는 면적은 확실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대했던 정도의 따뜻함은 아닌데요 담요를 만져보면 온기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발열 담요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일반 전원 코드로 연결을 했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담요가 아주 뜨끈뜨끈해집니다 전원이 달라지면 출력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보조배터리에 연결해도 이 정도 출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 담요는 제가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조배터리에 연결을 해도 온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에 다리가 시린 느낌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 강추위에서는 일반 전원에 연결하지 않으면 극세사 담요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는 발열 담요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구매하기 전에 제품 상세 설명과 상품평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할것 같고요 제품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진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인데 감기까지 걸리면 대책이 없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 감기 조심하세요.